어떤 아이를 더 주의깊게 살펴야 할까요? 본인 낮잠자는 수민이와 밖에서 뛰어노는 시윤이 자리에 앉아 그림 그리는 하혜리와 신나게 미끄럼틀 타는 연우 종이접기에 푹 빠진 하연이와 맛있게 간식을 먹는 수현이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아이들에게 덜 위험하거나 더 안전한 상황은 없습니다 주의 깊은 관찰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상 유형별 대응 방법을 알아볼까요? 모든 만들 수 있는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 아이 이런!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네요 한 블록 때문에 볼이 찢어진 아이에게 어떤 응급처치가 필요할까요? 먼저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주세요. 소독 후에는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경미한 상처엔 습윤밴드를 붙여줍니다. 상처가 심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따라 교실로 이동하는 아이들 마지막으로 들어간 아이가 문을 닫으려는데 미처 들어오지 못한 아이가 있었네요 문 사이에 손이 끼어 타박상을 입은 친구에게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요? 먼저 닫힌 보이를 신장보다 높게 두고 얇은 수건이나 천으로 얼음을 감싼 후 10에서 15분 정도 타박상 주위에 올려주세요 타박상을 입은 후 2에서 3일간은 찬물로 시원하게 해주거나 아이스팩으로 냉찜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텀블러를 들고 이동하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에게 달려와 안기려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어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어떤 응급처치가 필요할까요? 화상 부위의 옷을 빠르게 벗기고 흐르는 차가운 물로 환불을 씻어주세요. 강한 수압 때문에 상처가 악화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수압으로 20분 이내로 씻어주어야 합니다.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다면 제거해주시고 화상 상처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 깨끗한 천이나 멸균거즈로 감싼 상태로 바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실외활동을 하기 위해 놀이터로 이동하는 아이들 지나가는 자전거에 흥미를 보이며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의 팔을 급하게 잡았는데요 어깨가 탈골되어 충 늘어진 아이의 팔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할까요? 부러지거나 탈구된 부분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부상 부위를 삼각건이나 팔걸이, 부목 등으로 고정한 뒤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우리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이에 참여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마침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친구와 꽝! 부딪히고 말았어요. 부딪힌 충격으로 아랫니가 부러져버린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탈구 또는 파절된 치아를 잡을 때는 치아의 뿌리 부분이 아닌 치아 윗부분을 잡습니다. 치아를 재의식하거나 접합할 수 있도록 차가운 우유나 식염수에 담아서 최대한 빠르게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방문합니다. 알코올이나 수돗물에 보관하거나 휴지에 돌돌 말아 보관하지 마세요. 출혈이 동반될 경우 멸균거즈를 이용해 지혈해주세요. 연구치와 유치구별을 하지 못해 연구치 탈구를 방치하지 않도록 즉시 부모와 통화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즐거운 간식 시간! 밥을 먹던 아이가 뭔가 발견한 모양인데요. 어? 부러진 색연필심을 주워서 코에 넣으려나 봐요. 불편한 느낌에 울음이 터져버린 아이에게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요? 이물질이 코에 들어간 경우에는 먼저 아이를 안정시켜주세요. 이물질을 육안으로 빼낼 수 있다면 핀셋으로 조심히 빼냅니다. 이물질을 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거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이물질이 무엇인지 찾은 후 각막 손상 예방을 위해 함부로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합니다. 이물질이 자연스레 빠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눈꺼풀을 벌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물이나 인공눈물로 여러 번 씻어줍니다. 이때 아픈 눈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고개를 기울이고 씻겨주세요. 아이가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의 심한 부상일 경우 눈을 편히 감게 하고 깨끗한 거즈로 안대를 대준 후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귀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간 귀를 아래쪽으로 유지합니다. 억지로 제거하려다 고막이나 외이도가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 제품이나 약물을 삼킨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좌측으로 눕혀 흡수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병원에 방문하여 삼킨 제품의 성분이나 양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해주세요. 생선 가시가 걸렸을 경우에는 물을 먹여 가시가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가시를 억지로 제거하기 위해 손을 넣거나 민간요법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간식이 나오자 너무 신난 우리 친구! 급하게 고구마를 삼키다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숨쉬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 어떤 응급처치를 해주어야 할까요? 아이가 1세 미만인 경우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영아의 얼굴이 아래로 향하도록 돌려서 손바닥으로 견갑골 사이를 5회 두드린 후 영아를 다시 뒤집어 등을 받치고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하여 두 손가락으로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의 흉골 부분을 확실하게 5회 압박합니다. 아이가 만 1세 이상인 경우 119에 신고한 뒤 어깨뼈 사이를 5회 연속 두드립니다. 등 두드리기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하임리이법을 시행해주세요. 아이의 등 뒤에 서서 주먹을 쥔 손에 엄지손가락 방향을 배꼽에서 명치 사이에 대고 다른 한 손을 위에 겹친 후 강하게 밀어 올려줍니다. 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위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듭니다. 부상 유형별 응급처치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